회식 때문에 술에 취한 채 소파에서 잔 봉수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는데 그런데 다시 나오는 봉수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웬일인지 변기에 손이 있었네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아내를 부르는 봉수 주희야 야 김주희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안보에서못 재운다고 얘기했지? 저기... 아, 어제 몇 시에 들어왔냐? 솔직하게 말해 몇 시에 들어왔냐? 몰라 술 취소 몇 시에 들어왔또 기억왔나? 또 기억왔나? 기억 맨날 기억왔나? 저기 주야 저게 뭐야? 니가 꼬지 않았냐? 아 내가 미쳤어 그런 짓을 왜 해? 용기를 내서 써봐. 가까이 다가가는 주이 가딱거리는 손가락을 본 주인은 바로 기절. 뭐야? 야 쥐야. 너무나도 침착한 봉수는 119에 신고를 하고 네, 1 1 9입다 말씀하세요. 제 와이프가 기절을 했는데 요. 그보다 저희 집 변기에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는 거 같아요. 네? 아, 선생님 진정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지로 대원들 출동 지시을잃습니다 일단 대원들은 출동 시키겠습니다. 도착하면 문 열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바로 벨이 울리고 경비 아저씨의 등장. 304호 양방 맞네.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 신고가 들어왔다고. 잘 오셨어요. 아저씨 저좀 도와주세요. 어. 이쪽, 이쪽에 저, 저. 그런데 아저씨는 아직도 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네요. i 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저이거좀내놓고이 아, <웃음> 때마침 도착한 구급대원들 신고하셨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런데 아저씨도 쓰러져 있네요 좀, 잠깐만. 봉수는 순식간에 범인으로 몰리고 맙니다 <웃음> 성원했습니다 모기는 참고로 서 얼마 습니다저 완전 미친 대 회원들은 봉수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아, 아저씨. 경님 손이 는 그걸 이제야 발견하고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시하고저고서 어떡합니까? 토, 토막 사전인가 토막은 뭔 토막 저 손이 살아있다니까요. 왜 아무도 안 믿어? 경아하 씨한테 한 짓도 저 손이에요. 아저 조용히 하시게 해야 돼. 지말 정신사랍게. 자 일단 저 손을 끊을라. 아, 어이너 일하자고 처음이지. 대단해? 대단해. 아, 좀, 네가 아 아, 갑좀 쓰겠습니다. 써, 봐, 써, 봐, 써. 봐. 네. 네, 네, 절대로 안 돼! 저분이 사는 네. 말이에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진짜 조용하세요. 진짜. 아 좋아. 응? 어? 아니야. 왠지 불안불안한 막내 대원. 이때 팔이 튀어나와 막내 대원의 팔을 잡습니다. 아, 대원등이 달려들어 당겨보지만 엄청난 칼의 힘. 무사히 막내를 구출했는데 뭔가를 찾는 듯한 손 그리고 앞에 있던 미녀고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변기 귀신. <웃음> <웃음> أو, wie, <당신> <Behavior> 어떻게 된일나 설명해 봐. 몰라요. 모르니까 변기 속에 사람 손이 있다고 한거아 그런데 막내 대원의 장갑이 벗겨지질 않습니다. 좀만 참아. 나가서 죽여야 봉수가 문을 열려는데 열리지 않는 문 어떻게 된 일일까요 또 다른 귀신 손이 밖에서 잡고 있네요 화장실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휴대전화도 먹통입니다 상우는 봉수의 휴대폰을 변기에 던져보는데 그대로 화장실 문에 박혀버린 휴대폰 왜 남의 폰을... 아, 피스 때... 그리고 아저씨의 손이 변한 걸 발견한 상우... 어, 뭐야! 손... 손왜 저래? 어 그러네? 분명히 죽었는데 손가락이 움직이네요. 뭐야, 뭐야. 갑자기 좀비라고... 게다가 막내까지 이상합니다. 아저씨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막내대원 결국 막내대원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급하게 이곳에서 빠져나갈 무기를 찾는 봉수와 상훈 아저씨의 손에 락스를 뿌리는 상훈 다행히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웃음> 아저씨 안에보면 이제 좀 깨워야 되지 않겠냐? 누구야? 누혜야 일어나봐 구야 누구야? 드디야기절야던 아내가 깨어났는데 정신 차렸구야 나가자 누구구야 누구야? 누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공수. 손, 손을 연약해, 손. 오. 그런데 죽어 있던 대원이 종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팔, 팔, 팔. 이때 막내의 손이 상훈의 다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상훈. <놀람> <놀람> <놀람> 겨우 막내를 떼어냈지만 상훈의 다리가 감염되었네요. 죄송해요. 불 붙을만한 건뭐 없나? 자, 그 구멍으로 문을 할수 있을지도 몰라 저 민혁이 주머니에 보면... 하지만 라이터는 민혁의 주머니에 있는 상황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막내와 경비 아저씨를 통과해야 하는데 다행히 민혁한테 오기까지는 성공했는데 하지만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 손 귀신이 나와 공수의 머리를 잡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영화 손이었습니다.